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주기 전에 내가 이걸 100개를 뽑아보면 어떤 느낌이 날까 원래 여러분들 이거 보고나서 100개 보고나서 여러분들께서 뭐 소박스를 얻으실건지 아니면 다른거 얻으실건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100개를 사보.. 아 지금 한개 있으니까 99개 사보도록 할게요 둘셋넷 다섯 어 하나 열었어 실수록 여섯 이거, 이거, 이1이1이1이1이1이1이1이1 이거, 이거, 1거2거이2이2이2 2 2이2 이거, 이거, 이거, 마흔아,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만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오십 개, 오십이, 오십삼, 오십사, 오십오, 오십육, 오십칠, 오십팔, 오십구, 육십, 육십일, 육십이, 육십삼, 육십사, 육십오, 육십육, 육십칠, 육십팔, 육십구, 칠십, 칠십일, 칠십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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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100총 35,000원 다 써가지고 이야 이거 봐 <웃음> 이게 만 로벅스 가요 여러분들 로벅스로 4,600 로벅스거든요 1만 로벅스가? 아, 1만 벅스가? 1만 벅스가요 4,600 로벅스가 들어요 근데 오늘 10만 원어치 쓰는 거기 때문에 4만... 네, 4만 0천로벅스 쓰신다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 드렸네요 갑시다 네, <웃음> 갑시다 가자 아니, 다 나가요 어, 난 여기서 알 까고 갈 테니까 어, 3만 0천로벅스 아, 3만 0천 벅스 어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그냥 오엑스 자 오엑스 오엑스 어 루나 웨이스 하나 왔어요. 루나 웨이스 한번 더. 자 빠르게 리르리 가져가겠습니다. 오엑스, 메탈아지안왔죠 오엑스. 오엑스, 지금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메탈 오엑스. 이세개를 제외할 겁니다 여러분들. 세개를 일단 갖고 있는 왕비계 되었어요.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메탈을 살아 왔어요. 오케이. 자 루나 웨이스 하나. 이거 한 번에 받을 겁니다. 얼마나 환불이 나는지. 살짝 해가지고. 짜잔. 짜잔. 오 메탈을 잘 돌아왔어? 그렇게 막잘안 나오는지. 약 레전드인데. 레전드 친구는 진짜 잘 나오는데. 이번에 약간 레전드 댓글에는 뭐라고 든다 비치가 같아요. 진짜. 오 어, 나왔다 어 뭐다 그 안에 머나래 뭐였지? 자 오엑스 자 오엑스 확실히 그냥 오엑스가 진짜 잘 나오네 루나 오엑스 짠 오엑스 오엑스 루 그냥 오엑스 루나 오엑스 메타 오엑스 그냥 오엑스 메타 오 뭐야 메타 진짜 잘 나와 메타 레이시 줄이죠 메타 오엑스다 메타 레이요 진짜 잘 나오는데 오엑스 아그 루나 오엑스 오엑스 오잘 나와 오 뭐야! 자 좋아 좋아 좋아. 메타 오엑스. 오엑스. 나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오엑 오엑스. 스오 w x 자 h x e x cái đ ầ w x c h s e Wechsel, c x i đ ầ w x c h s e l w e c h l w e c h o w w e w w w w w w w w 자, i 스 t 나 n l 스 r 나 s s 스 Larissa, Larissa, Larissa, Larissa, l a r i s s 누나 a r i s s a l a 스 i s s 스나스 오엑스 그냥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메타 오엑스 누나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오엑스 메타 오엑스 자 그냥 오엑스 오늘 안 나왔네요 진짜 거의 다 끝났다 와자 다섯 개 나왔죠 네개세개두개 마지막 한개 후! 싹 닦았습니다 와 이게 뭐야 <웃음> 자뭐 그럼 몇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OX만 어 이게 그걸로 좀 봐야 되는데 아 그냥 빼자면 되겠구나 자 메탈 OX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세개를 제외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열 하나 11개 열 등장했고요. 메타로엑스 11개 그리고 루나오엑스 어,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없었고요. 어 4, 1, 2, 3, 4, 5, 4, 5, 20, 23, 24, 25. 25개. 어 메타로엑스 25마리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100개였으니까 어 36, 1 0 100이니까 64. 그냥 ox 64마리가 등장을 했다라고 <웃음>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오늘은 ox ox 파스를총 100개 까봤고요. 우리 메타로엑스가 10분의 1인데 어 그래도 뭐 비슷비슷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이상 뱅다르 입고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